오른쪽 돌격했어. 날 좀? 빙두 개는 까났다. 그네모가 딱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바로 하자. 가프자 어? 뭐야? 누가 봐 아. 오하나더 있다. 하나 더! 하나 더! 옥, 옥 옥, 중옥 하나 더! 아해. 도하하나 하나도 하나도 하나 하나도 AK 땅 동. 나도 하나도 하나도 하나도 하나도 하하나하하나하나방하나 방설 좀나나도나도 하나도 하하다도 하나도 하나도 하나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 스나이퍼 이미 중앙둘 중앙둘 컵 오른쪽 돌격이었어 나 알죠? 중옥 빙두 개. 중작에서왔다 이거 중옥 두명 당겼을 수도 있지, 목이랑. 응. 방이 널널하게인데. 방갑게 어? 허지야, 방이 빙두개쳤습니 그냥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자. 오케이. 그냥 어, 광 그냥 빙. 들어가, 네.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저배 있다. 형저배 있었다. 저배저배 하나 있었다. 안 그만 봐줘. 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처리해도 처리해도. 방이 맞다, 방이 맞다, 방이 맞다. 방이 맞다고 방이 개피, 방이 개피. 모니만 잡아줘, 어니만 응. 네. 아이스. 승리하였습니다. 어, 아, 근데 반만큼 방귀방금... 그러니까 잡아야 될 것들을 자꾸 놓치는 거 뭔지 알지? 내샷쪽 <웃음> 네, 극혐이네, 와. 나이스 Nothing. 좀 왼쪽 가나 오른쪽도 있다. 오른쪽도 있다 그러네? 양각이네 하나. 쫄 테니까 한 번에 우리 다 올라갈래? 오케이 okay. 기다기다기다기다 왼쪽에 양구사 있다 폭 조심 폭 조심 알 좀. 이거 연번 꺼지고 가야 돼어 한탑 쉬고 가자 okay. 중개 소리 중개 소리 나 o 아클일났다 폭온다 포포포포. 빼빼빼 빼요 빼요 좀짜볼게 일단 됐다. 어 앞에, 앞에 앞에 개피! 컷 반이다 반이다 가 접배하자 접배하자 접배하자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중작일 뭐야 어? 오 어, 오른쪽에 컷 아닌가? 준비있었던것 어... 같은데? 옹 응, 누구? 우리 다 죽어가지고, 저희 옹설대, 종옹 응, 응, 누구? 우리 방설 죽이다아 어, 저기일거야, 네네 아 어, 저기다, 저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스 아, 대구 타고 넘어왔구나, 전마가? 어어 <웃음> 어, 뭐고? 아, 총 갖고 있네 쟤가 들이대. 쟤가 쪼아라. 오, 빙. 오, 방돌. 방식 방아, 방방가방방가방방가방방가자방있어 방아. 방아. 방아. 방아. 방아. 방아. 방 아, 아 잠깐 빵이 아, 포방이포빙두 개는 까았다 기드치래. 아우 씨. 방설대죠. 방개돌 방개돌. 방기서 방셋. 통풍반동풍 동풍반 동풍. 동풍반 동풍 쳐줘. 음. 아, 바... 저 사람 반인했깨깨비이어 어, 아, 점수 공격 좋다. 행복해 오셨나? 어. 네. <웃음> <웃음> 또 아. 네. 왜 박스 피어나. 이거도 올것 같은데. 내로. 아, 맞다. 개구는 왔다 내려갈 한번 내려올 것 같더라. 네, 내려올까? <웃음> 저절적이시다 개고 안 보는데? 개구는안 보. 목소리. 방이 하다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아요 청결. 날 좀. 방에 사서 음. 올라가자. 음. 뒤기기온박자주게와 개고. 사툰 아, 개피! 컷! 적배빙! 적배빙! 반개발 중 어. 왔다! 어 아, 뭐야? 어 이게 발려중쪽 중옥! 중옥! 이거 글쳐줘야돼 우리 없는 사람 있어서 오케이 나이스! 와, 우리 수비에 근데 아까 누구 빠졌지? 가스 멤버? 그 둥근육! 둥근육! 아아 아, 지금 나가셨네. 어 지금 나갔어. 아 뭐야 우리 가스. 금형 그 거가딱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에 어? 빙두개 간다 빙. 아. 오케이. 바로 가자. 가프자. 어중 중간 다고 이따 중. 아, 양양. 나폭 늦게 가서 폭발을 왔다. 오케이. 깜놀했잖아. 옥둘 옥둘 와중사있다 옥둘 뭐야? 뭐 아. 오 하나 더 있다 <웃음> 이컷 <칸> 내가 멀렸네 예전 <웃음> 예자, 예자. 이거있다 이거있다 아고어 고객, 근데 봐봐 7명이상태에서 내가 두명 끊고 시작해야돼 그건 8대온데 접은놈 <웃음> 응. 이게 나는 개구방갈레 있는데 아. 중가자에서 늦게 했을까 오케이 형의 의견을 잘 들어줄게 폭 종호 어, 연마하나어종 안보인디? 종호 접근한테접까 그래도 되지 폭폭폭 폭, 폭, 폭 이거 방입드가 준비해봐야지 아, 방금 들어가신 b a 가 y 여기도 지금. 지금. 지금. 지 내가 가 지금. 지금. 지금. 지핑아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안금 지금. 나금 지금. 지 족배와오 호랑이요 하이형 아니 형들 슬슬 접하시네 근데 방금은 삥을 안 먹은 게좀 말이 안 되는데 딱내등 뒤에 터질 때 저분이 뒤돌아보는 거 봤거든 응, 박스 디핑추가한 찔러볼게 그래 좀쫙 달려볼게 한번 아 봤죠 아아아 아, 아, 누구야 진짜. 안 갑니다. 디가 있다 디가 있어 님. 어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중 하나 더. 디귿자 디귿자나. 디귿자 하나 더. AK 땅 동북 AK. 옥옥 어, 올려야 되는데 올렸어요. 옥둘 옥둘 방도 없어. 아, 퍼졌다. 옥불 중옥 하나, 건디 하나. 방설 중 방설 중.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뭔이해 줘. 아 뭔이해 어, 줘. 접해 돌인가? 중... 라스트. 나서. 승리하였습니다. 마판에 졸라 좋았다. 졸라 좋았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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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내개고봐줄게폭폭폭아 9시 폭야 개고 개고 아 개고 아 개고 하나 오케이 방온다 방 방둘 방둘 아 주먹도 왔다 어? 피좋온데 카모 앰퍼 추억의 카모 앰퍼. 오. 오. 하나 기필이야. 랑케가 오늘 오늘 그 개월 구독해주신. 오. 아프리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몇명세 명. 중세 명. 그 박스 포카 면 좋긴 해. 하나 빨리 뛴다. 온다. 이어 온다. 컷. 굿. 나 빙. 나도 빙. 페스치니까? 아니? 이게 okay, 막안 어. 보여 안 보여. Okay, 날좀 내려와도. 어알갈아 어, 봐. 나 봤다네. 올라간. 날 좀. 빙. Okay, 빙 okay, 하나 봐. 대군. 이 치기. 중... 아이고, 부르지 않던리 가운데 봐 뭐고, 개구 중 하나 더, 개구 중 하나 더 방에서 개구 중말좀해도 말했어, 말했어, 말했어 야, 나오고 나왔어 말하는데 아, 그래? 어허. 나도 그 뒤에 듣긴 했어 아니, 나 훨씬 최선을 다한 거다, 또 어, 내, 친구 어, 내 친구 지켜. 내 친구 지켜. 자 다시 다시 좀 싸우자. 어떻게 나가자 싸우자. 대 이기자. 아, <웃음> 이기자. <웃음> <웃음> 와 점프 뭐야 막 거. 와 거의 뭐 트램펄린 발고점프는데 여러분. 그 정도 급인데. 나 얼마? 나 얼마? 얼마? 오케이. 아 주고 말 거지? 아니 아니. 아, 나 그거. 어, 아 그거 전능빛. 오케이. 아, 그럼 배구, 배구, 내가 짜죽해고 작 대구 컷 왔다 왔다 소리 들린다. 자 지금이다.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내 내가 쏘면 아직 아이씨, 아직 아니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방에 아, 패스 진짜 패스. 패스 패스 넣이스아컷아컷아컷 아기다 컷. 컷. 중 하나. 중 멤버 살아개고중개고중 아이고 중둘! 중둘!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아, 승리하셨습니다 어허 아 중환 밀고 싶은데 밀, 밀자 밀자 내핑 까줄게 개고중하면 나오면 되겠네 함우 형님 나오셔도 돼. 게 형결 형 나올 수 있어요 개고중 빠르게용 자삥 하나 나 뒷박스 넘긴다 핑어 넘겼다 아나핑 내가 먹었다 아, 맞아. 이거 c 는데 이거 컨트롤 키안 미끄러진다 o r d i n g I'm r e c o r d 쳐 n 올 I'm r 패 c 이 패스, 딱좀 패스, 많이 했다. 패수좀 옥둘 나설모니. 아. 가갈새저저그거좀 세게 박아 간대. 아, 아깝네, 잠깐. 아, 아, 아깝다. 방금 한이 기름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내 박스 먹을게. 오케이, 오케이. 귀엽다. 어, 폭우 죽겠다. 어, 죽었다. 어, 폭너 죽겠다. 아, 죽었다. 복수했다. 나이스, 나이스. 아, 되안 네, 되는데. 어. 어, 민우. 대구 거... 하나 주거나. 아니, 죄송해요. 중돌, 중돌. 아, 중돌 올라간다. 방이만 본다. 방에 방이 안돼다방 들어왔다. 딱총반딱 <웃음> 총필. <방 들어왔다. 웃음> 딱 총필. 허시야, 딱좀필 필인데 마이크 꺼졌나 아, 딱좀한 대가 안 들어가네요. 여기. 여기. 폭탄이 셋이다. 아... 이거 쓰나? 셋이다 이거 허시야. 돌함 들어줘. 이만 잡으면 아이고 가게 이배열 아, 하였습니다. 이거내방 한번 가. 오케이 오케이 <웃음> 허지 죽었네? 네아내방 갔다가 다시 빼야겠다 아 런가 방 쓰나? 런가 경이 온.. 방이 살린다 이거 허모 형님 당겨줘요 방이 당겨줘요 우리 중헌 세면 보자 오케이 이거 타이밍 잡고 밀어도 되고 아니면 중힘 실어주잖아 여기 나전투빙아형전투빙 어, 되게 허시가 방 빼고 갈 준비하고 있고 어, 한발 쏘면 바로 깜. 대기 대기 대기. 까지마. 오. 올라온다. 예쁘지만. 전반에 띵버주고 싶은데. 구골인 건 중지. 패스치고 줘. 패스치고 줘. 패스치라고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중국 따라 가져아시야 온다. 예쁘 반이다. 하나 더 있다. 중국 있다. 아, 찾아 좀. 중국 돌. 굿! 나이스! 아, 아, 이거지! 와어지 없어 호호 호호 바로 안뛴다 그 l LK... 케 뒤에 있다 뒤에 어 삑미스 자기어 지금 순 없으니까 기다려봐 내려다 올게 아 삑미스 어게 삑 두개 패스 중에 아, 하나 페리오. 더 있다 아, 중중중 날했어이게좀 된다 할거다 했다 아 우리 B 갔대 클 났다 옥조신 서른컷 서른컷 상류전 낭 주먹 양이 가면, 주먹 양! 이 층길 형 빨리 땡겨줘야돼 어딘지 모른다, 한나눈 저거 누구야? 어 나이스 해체 나이체. 해체 해 나이스 깔끔한데요? 사실 항상 알제? 어, 가기 전에 아셔갖고 샷이 올라온 뒤 좋았어 <웃음> 아, 사실 아, 아쉽다깔까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언제 그래 대대씨 내꺼 1 0데만케이아형님 어시 다 해줬지 뭐 아홉 개보고 뭐, 뭐. 아이다 이다 왔다 사실 나는 100피만 <웃음> 잡았다 <웃음> 고생했습니다 오케 고생했고 책임용 나좀 시다 올게요 오케이 네.